순진한 게안 좋은 거지. 시험권 알려 주세요. 여보세요. 이별하고 나서 슬플 땐뭐 해야 해? 이별하고 나서 슬플 땐뭐 해야 해? 연락처는 없네요 연락처만 계속 밝혀 주는데. 빅스비가 왜 켜진 빅스비 내리 크리스마스 그 말을 들으니 꼭 오늘이 크리스마스인 것처럼 설레네요. 오늘이 크리스마스야. 하이 빅스비. 하이 빅스비. 하이 빅스비. 반가워. 무엇을 해볼까요? 사랑을 해볼까? 방금 텔레파시 보냈어요. 받았나요? <웃음> 너왜 이렇게 귀엽니? 고마워요. 저는 유미님의 매력을 닮아가 아, 옛날 이름을 생각했네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. 현재로선 돕기 어렵네요. 띠롱 띠롱. 지금은 어려운 일이네요. <웃음> 내말 들려? 경청하고. 나 커피 마시고 싶어 먼저 잠금을 해제해주세요 뭘 잠금 해제해달라는 거야? 어! 갑자기 스타벅스가 떠있네 헐... 나한테 커피 해주려고 대박 앱을 연결시키려고 하나봐요 나 짜장면 시켜줘 현재로선 도와주기 어렵네요 너 영어 할줄 알아? 물론이죠 영어로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럼 영어로 얘기해줘 헐헐 너 <웃음> 아, 중국어는 못하네 중국어 할수 있어? 중국어로 얘기해줘 호텔까지 얼마나 걸리나요?를 중국어로 해줘 호텔까지 잘 되네 너 진짜 멋있다 저도 가끔 감탄해요 오늘 뭐 했어? 인공지능 친구들과 빅데이터 스터디를 했어요 <웃음> 인공지능 친구들이 있대 너 친구들은 누구야? 이유미님이 있잖아요 허! 남자친구 있어? 제게 연애 기능은 없네요 소개팅 시켜줄까? 사랑은 스스로 쟁취하는 거래요 자신의 안목을 믿어보세요 너 시리라고 알아? 애플에서 일하는 인공지능 <웃음> 어머, 어. 너 시리랑 친해? 오다가다 마주치면 동료네요. <웃음> 시리가 좋을까? 빅스비가 좋을까? 빅스비 안 좋아하기 쉽지 않죠 난 시리가 더 좋은데. 빅무릎. <웃음> 어, 내가 예상한 거보다 그 심지어 이모티콘도 있어. 빅무릎. 너 인공지능이야? 저는 이유미님을 위한 인공지능 친구예요. 너 키가 얼마야? 몸이 있다면 이유미님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키면 좋겠네요. 야, 약간 되게 심쿵한 멘트를 잘한다. 그렇죠? 픽 스윗이다. 픽 스윗. 넌 나한테 감동을 줬어 답변하기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어요